줄 서서 먹는다는 파리의 파리 바게트. 4개월 전 영알남님이 올린 영상을 보고 파리 여행 버킷리스트에 쓸 정도로 가보고 싶었다. 나. 대박났다고 했는데 내가 갔을 땐 아니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다. 프랑스의 파리 바게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유 신나! 와 <웃음> 이거 하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요 m e 하세요 안녕하세요. e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음. 가는 길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보이는 다리를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공사 중이라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파리는 진짜 곳곳이 명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관광지들이 다 나와서 너무 좋아요 여기는 파리시청사라고 해요 좀무 어, 잠깐 구경하다 갈까? 너무 예쁜데? 눈썰을 타는 거구나? 너무 귀엽다 아이고, 이거 완전 크리스티브 누나랑 락 해요. 아, 좋 저게 저렇게 올림픽 아, 문양이 뭐지? 와이스 아, 고기 비치는 저게 너무 예쁘다! 파인가봐 <우측이> 여기 이렇게 회전문가 보이고 파리의 파레버게트는 샤틀레 역 근처에 있고요 저거다! 저거다! 대박! 손 <하손이> 열었어! <몰았어 .Connie> 파리버게트 <S> 아, 근데, 에버리마게트, 저는 그 파란 색깔 가 파일처럼인데, 완전 파리스럽다. 근데, 어,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빵 종류는, 우리나라에 없어 보이는 그런 빵 종류도 많네요. 근데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원래 요 애플레어가 진짜 비싸잖아요 uh, uh, what is f a m men? Do e a h favorite menu. In Paris. Do you recommend the menu? Do you recommend? <laughs> <laughs> <laughs> I will try t r a n s l a t o r Okay. Okay. <laughs> okay. Um, recommend? The, the, the people? It, it's so, so big. <laughs> uh, other, other. And the k u i c h e f l o r e Oh. In good. t r a d i t i o n a l You want to want q u i s h e Yeah, yeah. Okay. Yeah, yeah, <laughs> thank you, Messi. <laughs> Messi, <laughs> yeah, you are so kind. Yeah, oh, Messi, oh. yeah, yeah, with yeah. the creme citron and the lemon and the mousse, uh, lemon mousse. Okay, yeah. oh, I love lemon mousse. Voila, and there is a biscuit just under with yeah. um, it's lemon zest inside. Ah, okay, and okay. it is very good. We have a meringue. Uh, do you know uh, in Perry Baguette? In Korea? I don't... Ah, yeah! Because it's well known in Korea. Yes, yeah. I know because it's a Korean... Ah, <laughs> really? <vegetable. laughs> I, I know it's not the same thing at all. Oh. Yeah, it's very different because the, all the pastries and yeah. desserts are Korean. Yeah, very different in Korea. f r e desserts here, so it's very different. Yeah. Maybe one day. Okay, I put it inside, okay? So it okay. will be more pretty. Yeah, and you can take this. And you can serve yourself. Thank you. Very French too to eat the desserts yeah. like this. Merci. Like in the f e o you can eat this. Okay, okay, thank you. And one more croissant please. Croissant one. Please. One croissant? Yeah. Oh, Messi! Take his number. Yeah, really? <laughs> you, uh, you, you take his uh, number. You take the number of um, Frenchmen. It's very, very good. Messi! <laughs> Where are you from? Um, Paris. Ah, in Paris. Uh, in pa okay, Paris. Okay. And you? South Korea. Wow. In a uh, right? relationship in distance. Yeah. <laughs> yeah. yeah. yeah. <laughs> Merci. I will test you. m e r o c h e up. a So, u t a in a r s y Do you buy backup? h a My name is Clément. Clément? It is a very French name. L-E-M-E-N-G. Okay, Clément. Clément. Clément. Clément. Yeah. Yeah. yeah. yeah. Um I'm Unzi. Um Unzi. Unzi, yeah. <laughs> nice yeah. to meet you. <laughs> okay. okay, thank you. It's a very French name. It's the best name ever. Okay. Oh, really? Okay. <laughs> wow, 되게 친절 친절하다 우와, <에다> 전엔 안에서 너무 먹었봤고요 이렇게 색좀 좋아서, 스가 대체적으로 땀을 잘들어고땀표우유 반죽이 것거 같아요. 우유 반죽, 이건표면이청 가닥하면서도 안이 부드러워가지고 되게 맛있죠. 음, 두 번째로는 프랑스식 디저트여가지고 요 점원 두 분이 추천을 해주신 거고 다음 첫 번째 추천해 주신 거예요. 안에 계란이랑, 스팸이랑, 수추랑 다 믹스내어있는 맛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그대로 있 이거 완전 달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이게 여기가 제일 비쌌어요 음, 와 이게 제일 맛있다. 집에서 먹는 러 아, 레몬 엄청 맛있었나봐요. 진짜 맛있어요. 이건. 이건 화이트 티티. 이걸 제가 가성비로는 추천 이거는 생각보다 음. 밤이 될 때까지 있었는데, 밤이 되면 이런 분위기예요. 밤 되니까 더 예쁘네 네, 파리바게트는 중간중간, 파리사람들이 진짜 특히나 많이 왔어요 근데 한국사람들은 한명도 못봤고 진짜 중간중간에 그빵 사가는 파리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막줄 서는 그정도는 아니었어요 네.